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삼복의 시작 초복입니다. 다들 삼계탕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풍습이잖아요. 삼복더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23회 로또 총판매액 1 0 4억 원, 1등 당첨금 247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27억 5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3,162억 원입니다. 어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국립춘천숲체원으로 떠나갑니다. 녹음이 짙은 울창한 산림. 한국의 백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오봉산에 국립춘천숲체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숲이 주는 행복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국립춘천숲체원은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산림교육 센터입니다. 산림교육, 산림레포츠, 숲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함께 즐기는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복권기금 지원으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게도 숲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애인 단체의 숲 체험날. 초록빛 가득한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보는데요. 집 너무 좋아요 이번엔 숲속 놀이터로 가볼까요? 조심조심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배려숲은 국내 최초 약자 배려용 로프 체험 시설로 지그재그로드, 마법의 다리, h 브릿지등 일곱 개 구간을 휠체어 탑승하신 분이나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체험활동은 실내에서 계속되는데요. 나무로 만든 보드게임에 푹 빠져봅니다. 6점으로 1등했어요. 박수! 박수! 박수! 기분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더 하려고 생각했어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 소원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복을 전하는 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수 숙행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숙성된 목소리로 행운을 드리려고 온 가수 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선행을 많이 실천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떤 <웃음> 활동하고 계시죠? 네, 기부하는 습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콘서트부터 꾸준히 기부를 했었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로 재능 기부도 했고 김치 봉사, 연탄 봉사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뿌듯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장학금을 마련하는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가 가수로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한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만지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 제1 0 2 3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22번 자, 22번으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20번 자 22번 20번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9번입니다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이 나올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38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죠 18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44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제1024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2번, 20번, 9번, 38번, 십8번 44번이고요. 리듬 코너스볼 당첨번호는 10번입니다. 지금까지 가수 수행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